안녕하세요. 칸토입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엠카운트다운에 나와 있는데 어, 대기 시간에 좀 보드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빈치코드라는 보드게임인데요.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4장을 뽑아줘야 됩니다. 4개의 카드를 뽑고. 자, 이제 이 친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저... 제가 아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노 빨리 뽑아야지. 아이고, 참 너무 무시하시네. <웃음> 자, 네 개를. 이게 흰색이랑 검은색을 같이 뽑아야 돼. 너무 한쪽 뽑으면 불리하셔도 네 검은색이 왼쪽이죠. 네, 같은 게 나온다는 말이죠. 자,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아안 냈어 자 내가 이긴 거고 자 내가 먼저 할게요 요거 2야 아직 게임을 진짜 너무 못.. 아 게임을 진짜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좀 그런 상대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뭐 하신다고 하시면은 예? 제가 너무 지금 같이 있는 것조차 좀 부끄럽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예,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뽑았으니까 빨리 이걸 해주세요 이거 뭐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자 이거 2야 어 아니라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어 빨리 스피디하게 좀해봐 봐봐 어, 자자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어 나는 요걸 한번 뽑아보겠어 와 근데 이게 기억이 안나 <웃음>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왔었는데 <웃음> 이거 0이야 맞았어 내 생각에는 이게 0이었고 내 머리가 굉장히 어, 빨리빨리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음, 요거는 이게 구였단 말이지 이거 팔이야 오! 맞았어 이거는 진짜 안 봤어요 자그 다음에 스타 아니 이거 지금 거울로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? 거울로 지금? 거울로 약간 보는 거 같은데 잘맞아야겠어요 너무 잘 맞추는데 이 친구가? 자 <웃음> 내가 한번 또거 뽑아볼게요 아 어, 요거는 음 아까 이가 아니 아 요거는 이야 오! 맞았어? 오 그러면은 요건 3이야 5 요건 4야? 아... 아 내가 지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 어 좀... 잘 찍었어 좀잘 찍은 것 같아요 자이번에 내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러면은 자, 삭! 아! 요게 0이었었고 음, 2, 3은 아니고 4, 5 4, 5, 6 음. 아니야 너는 내 생각 이건 조커야 역시 역시 이건 조커였어 그러면 은그 옆에 거는 옆에 8이 있으니까 내생각 6이야 자, 내가 너, 너는 나한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처음 딱 보니까 너가 좀 어리버리하게 생겼더라고 딱 시작하는 것부터가 그래서 제가 이번 게임은 이겼습니다여러분들도 이렇게 쉬는 시간 중간 중간 보드게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원래 보드게임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아이 친구가 되게 잘 찍네요 네, 그래서 아 오늘 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음,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니까 한판더 합시다 아야 무슨 소리야 이제 나 준비를 하고 우리 팬분들에게 또 기다리신 엠카 무대를또잘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, 됐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만. 그만해 자 여러분들 <웃음> 나 이렇게 보드게임을 한번 그 광렬이랑 해봤는데 아무래도 광렬이 가좀잘 못하는 것 같아서 칸토가 이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드게임을 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은 집콕을 하시면서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엠카운트다운 또 예쁘게 봐주시고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! 안녕!